안녕하세요 건강 멘토 민정쌤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정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제 민정힐링tv 채널 구독자 만 명을 넘어서 계속 잘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허리와 등이 곧게 펴지고 그리고 등이 펴지면서 배가 많이 나오지 않게 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허리하고등 똑바로 세우시고요 골반의 위치도 바로 하고 싶으시죠 네, 그럴 때 일단 우리 척추는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세워졌을 때 스스로 몸통을 세울 수 있는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 힘은 바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이 근육에서 나오거든요 이 근육의 이름은요 척추기립근이에요 척추의 측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그렇게 휘어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 척추 충만이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양은 어느 쪽으로 굽어있든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바로 근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척추를 세우는 근력을 오늘 강화하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작 보시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약한 허리등 세우는 근육들 오늘 강력하게 강화하는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작은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옆 모습을 보시면요 한쪽은 다리를 펴고 한쪽은 굽힌 상태 유지해주세요. 네, 지금 이 무릎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내 가슴의 정중앙과 이 굽힌 무릎의 중앙을 같은 선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쪽 오른쪽 골반을 똑바로 바닥을 향해서 그대로 내려주세요 어느 한쪽으로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똑바로 자세 유지해줍니다 네, 천천히 허리 등 부분을 위로 세워주세요 이 세우는 힘이 척추를 위로 세우는 척추 기립근의 근력입니다 네. 어깨 힘 빼시고요 등을 위를 향해서 쭉 들어 올려주세요 처음에 자세가 잘안 되시는 분은요 이제 벽으로 가시고요 네, 엉덩이를 최대한 벽에 가까이 붙여주세요 그리고 허리 등을 벽에 붙인 상태에서 위를 향해서 쭉 들어 올려주세요 네, 등의 근력이 약하신 척추측만이 심한 분들은요 이렇게 벽에 대고 허리 등을 쭉 위로 들어 올리는 연습부터 해주세요 자, 이제 천천히 양쪽 팔도 위로 들어 올려 볼게요. 들이 마십니다. 계속 위로 몸통 세우면서 척추 길이 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아래로요쉬면 다시 한번벽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시고요 들이 마시면서 허리뼈 등뼈를 서서히 위로 들어 올리면서 벽 쪽으로 붙여주세요. 네, 그대로 유지해 주셔도 아주 좋아요. 어깨 힘 살짝 빼세요. 지금 약간 이렇게 공간을 넓혔죠? 허리하고 등을 다시 한번 위를 향해서 벽을 충분히 느끼면서 내 몸을 벽에 붙여서 위를 향해서 쭉 뻗어 올려보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오세요. 들이마시면서 위를 향해서 몸통 전체가 위로 허리는 등쪽으로 등은 목과 머리를 향해서 길어지게 해주시고요. 양쪽에 이 허리 옆에 있는 옆구리 라인과 갈비뼈가 있는 이 몸통 옆면의 공간도 길어지게 해주세요. 양쪽 똑같이 위를 향해서 길어지게 엉덩이는 들리지 않게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오세요 네 굉장히 쉬운데요 하고 나면 즉시 등이 세워지는 힘이 느껴집니다 반대로도 다리 놔볼게요 네, 골반 살짝 세워주세요 골반 이렇게 뒤로 밀리지 않게 세워놓으시고요 그리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좌골의 힘도 있습니다 허리, 등, 양쪽 옆구리에 위로 길게 들이마십니다. 네, 지금 이 자세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쉬워 보이시는데요. 제가 요강에서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 올리고서 계속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동작 하시다 보면 땀이 줄줄 나고요. 등이 좀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게 정말 척추 길이근의 힘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등이 정말 세워지는 것 느껴지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등 대고 누워볼게요. 허리하고 등이 바닥에 딱 닿으면서 안정된 힘이 느껴질 거예요. 네, 무릎은 세워주시고요. 네, 그대로 등 대고 누워주세요. 네, 허리하고 등 부분 깊이 바닥으로 내려가고요. 등이 편안해지면 어깨 쪽의 긴장감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손을 짚고 일어나서 앉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해주셨고요 척추축만 골반의 교정을 위한 척추 기립근 강화운동 오늘 벽에 대고 하는 동작 그리고 앉아서 하는 동작 열심히 반복해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바이 추천 영상 보시려면 이쪽을 누르시고 아래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참